안녕하십니까 6월 7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하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와 기술기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중미 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서자 3대지수는 상승폭을 거의 반납했습니다. 을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바이든 정부의 클린에너지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투심이 소폭 회복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네요. 유가는 사우디 아람코의 유가 인상 소식에 12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5 0 0플러스는 예상보다 많은 양을 증산하기로 합의하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견고한 고용보고서 결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상승세를 타지 못했는데요. 고용 확장으로 인해 연준의 공격적인 스탠스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들로 인해 증시를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네요. 금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유가 상승을 제한할 뚜렷할 요인이 없는 것도 증시는 계속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님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68% 매도 32%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2% 매도 98%로 압도적인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0% 매도 90%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의 방향성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200포인트와 12,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6달러와 121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20달러에서 1,87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정개가 예상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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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새 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